아미노산 및 단백질 대사 목차가 아미노산 대사 질소평형 핵산 단백질 생합성 유전자 발현 효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뭐 효소 이 부분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요 아미노산의 풀을 구성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식사로부터 소화 흡수된 아미노산은 아미노산이 있고, 그 다음에 체조직이 체조직의 이 단백질이 분해돼 가지고 만들어진 아미노산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그 아미노산 외에도 체내에서 합성된 아미노산이 존재 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우리 몸속에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자 이들은 간과 다른 조직의 세포에서 아미노산 풀을 이루면서 이제 혈액을 통해 계속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됩니다. 자, 아미노산 풀을 이루는 아미노산의 용도, 동화 동화라는 얘기는 합성 얘기입니다. 아미노산을 만드는 아저 아니 아미노산이 아니라 아미노산으로 어떤 물질을 만드는 자, 체조직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다음 혈장에 필요한 단백질 만들어요. 효소도 메인 파트는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 그죠? 호르몬, 그다음 항체, 생리활성 물질, 그다음에 혈액과 세포막의 운반체. 자, 이거 다 아미노산으로 단백질로 되어 있는 부분. 동화, 만든다, 합성한다. 이화, 분해한다. 그러니까 동화, 이화. 여러분, 탄소, 동화작용 많이 들어봤잖아. 탄소, 수소, 어, 탄소, 그 다음, 물, CO2, 햇빛, 저, 이용해서 농말 만들잖아. 그 탄소, 동화작용이라고. 자 이화는 동화의 반대 개념입니다. 이제 예, 단백질 아미노산이 분해되는 과정입니다. 탈아미노 반응으로 생성된 알파케토산, 키토산으로부터 비필수 아미노산, 비필수 아미노산, 그다음 포도당, 지방을 생성하거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소스로 작용이. 된다. 그 다음 합성을 하지 못하면 식이로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필수아미노산입니다. 필수아미노산 그 다음 단백질의 전환인데 자 우리 단백질이 몸속에서 분해 합성이 이루어지면서 동적인 평형을 유지한다. 이 얘기는 단백질 분해와 합성 그 양이 항상 이렇게 어? 평형을 이루어야 돼. 필요한 양만큼만 만들어야지, 쓸데없이 많이 만들거나 적게 만들면 안 되잖아. 자, 전환율은 부위마다 달라요. 근데 대개 보면은 혈청 단백질은 일주일에 한 절반 정도가 분해되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런 형태입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렇죠. 그다음 근육 단백질은 한 180일에 2분의 1새 것으로 교체됩니다. 그새 것으로 교체된다는 얘기는 체내에서 단백질이 합성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분해되는 양, 교체된다니까 분해되는 양, 새롭게 합성되는 양. 아, 우리는 몰랐는데 이렇게 우리 몸이 계속적으로 분해 합성, 분해 합성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하루에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분해되는 양이 250에 300g 정도입니다. 분해됐다는 얘기는 이만큼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양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단백질 섭취량 뭐, 뭐 60g, 뭐, 그 60g이 전체가 아니야. 실제로는 몸 안에서 250에서 300g이 단백질이 분해되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것도 좀 모자라면은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아, 몸에 있는 그대로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죠. 실제로 뼈도 우리 뼈도 어느 정도 되면 완전히 새롭게 교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단백질 자 대사에서 단백질 합성은 어떻게 할 거냐? 저요 합성 부분은 여기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하고 가자. 자, 단백질 합성 하는데 단백질 합성 하려고 그러는 그 유전 정보가 어디에 있냐 하면은 세포 핵 속에 존재합니다. 그핵 속에서 단백질 합성할 수 있는 유전 정보를 메신저 RNA가 전사, 카피, 카피를 해서 가지고 나옵니다. 자, 우리 메신저 RNA,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메신저 RNA 많이 들어보셨죠? 그겁니다. 자, DNA 유전 정보를 전사, 메신저 RNA가 카피를 해서, 자, 메신저 RNA가 핵을 빠져나와가지고, 어디로? 리보존으로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단백질을 합성을 해요. 단백질 합성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아미노산이 필요하죠. 그 이제 아미노산을, 아미노산 풀에서 아미노산을 가지고 와요. 누가 가지고 오냐? 트랜스포 RNA가 아미노산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리보존으로 운반해가지고 리보존에서 아미노산을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펩타이드 결합으로 쫙 엮어가지고 엮어가지고 포리펩타이드 사슬 형성하면은 단백질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졌는 단백질이 그냥 자기 역할다할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밥을 해도 어때요? 밥을 끓어서 밥이 다 됐는 건 아니잖아. 뜸이 지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죠? 그래서 만들어지고 나서 그게 다시 가공이 되어야 돼요. 그 가공 과정 다 거쳐 가지고 이제 합성이 됩니다. 우리 필요한 단백질이 합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DNA 유전 정보부터 시작한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차트에 한번 또더 나올 거예요. 우리가 유전 정보 핵산 이쪽에서 나올 거예요. 그다음 비필수 아미노산은 몸에서 합성이 된다 얘기야, 그죠? 자, 이거 합성. 자, 합성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언급한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간에서 탄수화물과 지방의 분해 과정에서 생성된 탄소골격 알파키토산입니다. 키토산에 아미노산의 탈아미노 반응에서 떨어져 나온 아미노기를 붙여가지고 이걸 아미노전이 반응이라고 해요. 붙여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비필수 아미노산을 합성을 합니다. 첫째로 탈아미노 반응이 일어난다. 탈아미노 반응은 아미노기가 떨어져 나와서 탄소 골격인 알파키토산을 만드는 반응. 그 다음 둘째, 아미노기 전이 반응. 한 아미노산의 아미노기를 다른 알파키토산에 전달해서 새로운 아미노산을 형성하고 자신은 알파키토산으로 에, 에, 바, 반응이 일어난다. 이때, 아미노기를 전이해주는, 옮겨주는, 때 필요하는 것이 PLP. 피리독살 포스페이트입니다. 피리독살, 피리독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이타민 B6입니다. 바이타민 B6 조효소 형태인 PLP가 필요하다. 자 여기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 알라닌, 아미노기, 아미노전이 효소에서 알라닌은 피루부산으로 되고 알파키토산은 이 아미노기를 받아가지고 글루탐산이 된다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에 아미노기 전이하에 필요한 PLP 조여서 바이타민 B6가 필요하다. 그 다음, 글루탐산이 옥살로아세트산과 반응해서 글루탐산의 아미노기가 아미노전이효소에 이어가지고 알파키 두프루탈산으로 돌아가고 옥살로아세트산이 아미노기를 받아가지고 아스팔트산이 만들어지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PLP 필요. 이와 같이, 아미노전이 반응 일어나서 우리가 비필수 아미노산 합성을 하고, 뭐 합성분해 여기에, 자, 이 반응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각 물질 구조식 그려보라, 그러고 했잖아, 그죠? 굉장히 지금 간단하죠?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 미토콘드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 직접 한번 그려 봤자 그거 하고 연결시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알파 키토산은 자, 아미노산에서 아미노기가 제거된 알파 키토산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자, 이화됩니다. 특히 에너지 공급으로 아세틸 코에이로 전환돼 가지고 TCA 회로에 여러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포도당 생성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때 대부분 아미노산은 당 생성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간에서 포도당 신생 과정을 거쳐 포도당을 생성하거나 t 세이 회로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지방산 케톤체 형성을 하는 아미노산을 케톤 생성 아미노산이라고 케토제닉 아미노에시드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이때 아미노산을 포도당 생성할 수 있는 아미노산 종류 그다음에 케톤 생성할 수 있는 아미노산 요두 가지는 좀 외워놓으세요. 루신, 리신, 케톤 생성형 아미노산이고, 그다음 포도당 케톤 다 생성할 수 있는 게 아이소루신, 페닐알라닌, 티로신, 트립토판, 트레오닌입니다. 요두 개만 두 종류만 외워놓으면 포도당 생성은 나머지 포도당 생성 아미노산입니다. 자 됐고. 이게 이제 TCA 사이클 하고 여기에 보시면은 아미노산 종류들 다 연결했어요. 그이 표가 이 표에서 요 표에서 여러분들이 이좀 정리를 하면은 좋겠어요. 자 그다음 아미노기는 어떻게 대사가 되느냐? 요소 생성, 요소 생성, 자 아미노산의 아미노기부터 생성된 요소는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의 요소회를 통해 가지고 무독한 요소로 전환돼서 소변을 통해서 배설합니다. 자, 요소회로는 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암모니아는 탄산계수와 결합한 후 오로니틴 반응해서 오로니틴 그 다음에 시트루린 되고 알기닌을 거쳐서 유레아 요소를 생성합니다. 요소 생성 회로에 우리가 다, 미토콘드리아 안과 세포질에서 이렇게 요소회로, 오르니틴 시트루린, 알기노, 알기노, 숙신산, 에시더, 뭐, 알기닌, 오씨 아, 아, 그러면서 보셨던 그 회로를 조금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 요소회로에는 1회전당 4분자 ATP와 아스파르트산 1분자가 필요합니다. 카바모일 합성 오르니틴 시트루린 생성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 알기노 숙신산 알기닌 생성은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소, 요소하고 당신생은 미토콘드리아와 세포질을 동시에 다 참가되어야 반응이, 반응에, 반응이 요소회로 당신생. 당신생 요소 당신요소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 다 활용을 해야만 일어난다 반응이 일어난다 그 다음 요산을 생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요산은 핵산의 퓨린염기 퓨린염기의 탈라미노 반응에 있어 요산이 생성됩니다 이 요산이 잘 배출이 안되고 하면은 통풍이 통풍이라는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다음 크레아틴 크레아티닌을 생성하는 자 크레아틴은 신장에서 아르기닌글라이신메치오닌에 의해서 합성이 됩니다. 자, 근육으로 운반된 크레아틴은 크레아틴 인산 형태로 근육에 저장되어 있다가 자 ADP를 ATP로 만들어 주는 데 크레아틴 인산이 사용이 됩니다. 앞쪽에 우리 에너지 근육이 에너지 활용할 때 크레아틴 인산 나왔었죠. 바로 이겁니다. 크레아틴 인산이 ATP 를 AD P를 ATP로 만들어 줘 가지고 그 ATP가 에너지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근육습축에 이용한다 그 다음 크레아틴은 크레아틴의 최종분해 크레아틴이는 크레아틴의 최종분해 생선물로 자, 총 근육량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요중으로 일정한 양 이렇게 배설량이 일정하게 나옵니다 자 크레아틴 그 다음 생리활성물질로서 이제 우리가 인체 건강 유지하고 질병의 이 자연 면역력 높이는 생리활성물질, 자 이게 아미노산으로부터 합성됩니다. 자, 어떤 종류가 있니, 있느냐? 자 아미노산 관여된 이 아미노산과 생리활성물질 연관되어 있는 작용, 자, 이걸 정리해 있는 겁니다. 뭐 이건 여러분들 읽기 좀 기억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로토닌. 감정 조절에서 만약에 이 농도가 낮아지면 우울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하는데 농도가 낮아지면 우울증을 유발한다. 세로토닌. 어디에서? 트리토판으로부터 세로토닌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트리토판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 그죠? 그 다음, 도파민. 어디에서? 티로신으로부터 유도됩니다. 자, 도파민. 고도의 정신기능. 창조성 발휘와 감정. 호르몬 및 미세한 운동조절을 합니다. 도파민. 티로신. 자, 티로신으로부터 또 유도되는 생리. 카테콜라민. 혈관 수축, 심박 항진, 혈당 상성, 카테콜라민, 티로신, 그 다음, 히스티딘으로부터 히스타민이, 히스타민이 유도되고요. 이거 히스타민 혈관 확장, 뭐, 콧물이나 위액 분비. 근데 너무 많이 생성되면은 상당히, 어? 견디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다음 타우린, 타우린, 메티오닌, 시스테인, 함황을 포함하는 아미노산입니다. 태아 뇌 조직 성분이고 담즙 성분이고 혈구 내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타우린, 타우린, 그다음 그루타치온. 이건 한번 우리가 분자 구조식도 봤었습니다. 자, 그 과산화물 제거하는 항산화 기능인데, 그루타치온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글라이신, 시스테인, 글루탐산, 이세 아미노산이 그루타치온으로 합성됩니다. 뭐, 뭐, 처음 들어본 물질들 아니죠. 다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런 물질 그 다음 질소평형 자, 질소평형, 질소 섭취 배설량이 같으면 은 정상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양의 질소평형 경우와 음의 질소평형인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양의 질소평형이라는 얘기는 질소 섭취량이 배설량보다 많은 상태 그러니까 내 몸에서 들어오는 양이 배설되는 양보다 많다 그러니까 질소 양이 나 몸에 플러스 알파가 될거 아니야 이게 양의 질소 평형 상태 이때 어떤 때 성장할 때라든지 임신, 질병 회복, 뭐 신체 훈련도 경우에 자, 이런 양의 질소평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음의 질소평형은 질소 배설량이 섭취량보다 많습니다. 영양단백질, 영양불량상태, 질병, 화상, 뭐 발열, 감염, 뭐 수술 이럴 때는 음의 질소평형상태에 있기 쉽습니다. 자, 다음 핵산. 자, 여기서 잠깐.